잘해나 아하! 와, 공순이 언니네 집엔 처음 놀러오는 거지, 우리? 어, 공순이 언니네 집. 정말 예쁘다. 공주님네집 같네. 이것 봐. 예쁜 인형들도 잔뜩 있어. 응, 부럽다. 언니는 인형 모으기가 취미인가 봐. 정말 예쁘다. 어, 얘들아, 왔어? 아, 잠깐 숙제 마저 끝내느라고. 오래 기다린 건 아니지? 어, 언니. 언니네 집 진짜 좋다. 왜 이제야 초대한 거야? 아이, 뭘. 언젠간 오게 될 거였는데 뭐. 언니, 잠깐만. 자, 어, 이거. 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와. 어, 비었네. 어, 오다가 목말라서 마셨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좀 버려줘, 언니. 어, 그래, 얘들아. 그래, 찾아오는 데 힘들진 않았어? 어, 괜찮았어. 참, 언니 아까 음료수는 장난이었고. 자, 이번엔 내가 주는 거야. 어, 정말? 어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쓰던 거구나. <웃음> 에 언니 쓰던 거면 좀 어때? 참, 너희들 새로 나온 장난감 있는데 한번 가지고 놀아볼래? 보여줘, 보여줘. 어떤 거야, 언니? 잠깐만. 짠. 그거 낚시하는 게임인데 이거 잠깐 하고 있을래? 내가 사실 숙제를 다 하지 못했거든 정말? 그럼 우리 이거 하고 놀고 있을게 언니 언니 근데 왜 낚싯대가 하나뿐이야 어 내가 잃어버렸어 한개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놀아 싸우지도 말고 참 그리고 이 인형들 이거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거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았어, 언니. 언니 조금 무서웠어. 알았어, 언니. 절대 만지지 않을게. 얼른 숙제하고 와.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늘아, 언니라서 그런지 신상 장난감에 민감한가 봐. 어,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할까? 나부터지. 응, 어, 보려넌 맨날 너부터 하잖아. 에이, 그럼 하늘이 너부터 해. 알았어. <웃음> 잘 안되네 아 잡았다 또 잡았다 다들아 이번엔 내가 좀 해볼게 뽀라야 나 아직 멀었어 이거 다잡을 때까지 내가 할거라고 그런게 어딨어 웬만큼 해봤으면 나한테 넘겨야지 뽀라 욕심쟁이 또 먹기 달려줘 아, 이거 왜 이래? 내가 너 먼저 하게 해 줬잖아. 싫어. 이번엔 내가 먼저 할 거야. 낚싯대 일인데. 헉. 내가 할 거라고. 안 돼. 나 하다 말았어. 일이줘 어, 너? 보라너 이럴 수 있어? 자꾸 이럴 거야? 내도라고. 내놔. 내가 할 거야. 아! 어! 끝이 났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언니가 아끼는 거리는데 우리가 망쳐버렸네 어이 겁나 그냥 네가 순순히 내놨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아니야 내가 다 하고 그다음에 네가 했으면 됐잖아 얘들아 나 숙제 다 했는데 지금 간식 가지고 간다 얘들아 뭐야 이게 뭐야. 너희들, 내가 아끼는 거라고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칠 수가 있어? 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늘이가 낚싯대를 나한테 안 줘서 그렇다고. 아니야, 언니. 내가 하고 있는데 보라가 억지로 낚싯대를 가지고 갔다고. 너희들 말다 필요 없어. 너희들, 오늘 그냥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마. 아, 무서워, 언니. 뭐? 도망을 가? <웃음> 매너바 사람을 만든다 어디 도망가봐 언니 무서워 언니 어서 치워